어, 한수 잘해준다이런데나 환수해준 적이 없는데? 어. 근데 디케이도, 물어보니까 그게 3개월 차에 알았죠? 울어 네, 개월 차. <웃음> 그래서 아애니까로니까울어보니니로 <웃음> 오랜만에 저희가 해수어항으로 찾아왔는데 안 찍었어서? 왜 해수어항을 안 찍었었죠? 왜안왜안 찍었어? 왜안 찍었지? 저희가 지금 시험을 했습니다. 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데 네. 네. 거의 몇 개월이죠? 진짜? 5 개월. 5 개월 정도 정도입니다. 환수를 안 했습니다. 무한수어. 진짜 무한. 우한... 네. 증발된 거 보충해주고 있고요 증발된 예, 예. 예. 건 보충해주고 있고, 예. 뭐 생물 탈락도 없고요사료들이 예. 지금 좀 접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예. 7시예요 7시. 보통 저희가 6시에 불이 꺼지거든요. 아, 네. 지금 켜줘서. 네, 예. 켜줘. <웃음> 지금 켰고, 예. 예. 오늘 또 레이아웃도 변경해서 조금 들어가 는게 있는데, 예. 굉장히 상, 상태도 괜찮, 괜찮고, 예. 일단 뭐 일단 뭐연산으로입주니까뭐 예. LPS나 SPS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잘 살고, 어, 이게 영상으로 이. 담길지 모르는데, 만다린이잘 살아요. 만다린, 네. 네.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만다린. 만다린도 한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네. 4개월째 잘 살고 있고요. 만다린이 좀 어려운 개체라고. 어렵다기보다는 네. 배가 꼬라서 많이 죽죠. 아, 음. 말라 죽거나. 그런 예. 사도 많고요. 예. 네. 만다린도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꾸꾸랑, 요, 아, 말미자리 형이거든요. 미자리 형? 네, 미자리 형님. 저희 서해에서 잡아온 거잖아요. 근데 네,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안착돼서. 이게 서희 작업인데 진짜 웬만한 수입된 마이시라처럼 예뻐요. 아, 진짜 네. 예쁜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직 아주 아주 잘장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한 5개월째 무한수을이한번 시험을 해보면서 느낀거는3도만 맞으면 정말 잘 유지가 된다 이걸 좀 느꼈어요. 맞습니다. 해수의 네, 네, 제일 중요한 3도 예. 네. 뭐예요? 온도. 네. 영도, 영도, 도 네,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경도, 경도. 예, 네, 경도까지 요3도만잘 맞춰주면 이렇게 잘 이어진다. 음. 일단 이것도 연산호 소프트 코랄 위주입니다. 아, 예. LPS나 SPS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연산호 위주로 키우신다면. 음. 뭐 저희가 5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네. 우한수도 괜찮다 가능하다 징발된거 아, 네. 그리고 로딩 물안 쓰고요 네. 수돗물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벽면에 있기는 좋게요. 네있기문데 네, 어차피 벽면을 매달 닦는 거니까. 아. 한 동안 맞추고 우한수로징발된 것만 수돗물로 채워줬을 경우에 네. 아무 이상, 이상 없고 해수 탈락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사호 탈락 없고 네, 네 이런 상태입니다. 어, 어. 백스입니다. 백스 네. 진짜요 수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단은 온도가 어, 한 23도 정도 돼요. 네, 냉각기로 네. 23도에 고정해 놓고 있고요. 네. 원래 25도 에다가겨울이라 추워졌잖아요. 가까 네. 온도가 추워서 네. 계속 여기 히터가 돌길래 네. 23도로 내려왔습니다2 네. 3도 내려갔고. 염도는? 네, 염도는 어, 1.023 정도 돼요. 네, 네. 1.023. 네. 여러분들 비중계 쓰실 때, 네. 아, 염도계 쓰실 때 비중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 그거는 부정확합니다. 그거 네. 똑같은 걸로몇번 해봐도 다섯 번, 다섯 번다다르게 네. 네.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꼭 굴절식 염도계 눈에 이렇게 하죠 굴절식 네, 염도계를 쓰시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어, 플라스틱, 오.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염도객 DJ 옆에 있다보니까 있다 좋은 걸로 밖에 안와가지고 아니 아, 좋은 건, 좋은 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 무난한 거아 그냥 무난한 네, 거네 네, 네, 거. 네, 그렇습니다 거. 거. 네, 정도는 네, 어떻게 되죠? 정도는 지금 8 정도 7.8 정도. 8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음. 한나치 거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음. 굉장히 네. 정확해요 네. 한나치 거요는좀투자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 기존에 셀리포트 그거 썼거든요. 어, 네, 네. 그것 은데 그것도 정확한데 네. 보다더좀더 더 정확하게 려고 이거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홍보인가요? 예? 홍보예요. 네도돼사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항 상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텐데 네. 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조금 산호들이 좀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불이 꺼진 시간에 예. 불을 예. 다시 켜고 한거라 예. 그리고 래서그좀 레이아웃 조금 변경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촬영하느라 레이아웃 예.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했는데 조명부터 한번 또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입니다 허, 맞네 네. 맞죠 가운데 네 가지까지 네. 예. 좌측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요거는 웨이브 포인트, 예. 올 풀블루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테마록스 예. 4등이었는데 예. 2등입니다. 예.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요 기가 막혀요. 네. 요거는 하이드라 26이고요. 예. 하이드라. 예. 요거는 AI 프라임, 옛날 어.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안 쓰면 이거 그냥 방치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예. 조명은 조명은 뭐 업그레이드 해주는지 아, 예. 뭐 사로도 좀 추가하고 고기도 예. 추가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할 예정이고 예. 뭐 진짜 딱 이만큼 쓰기는 사실 부족함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딱 좋습니다. 뭐 네. 보기에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음. 그렇죠. 그리고 락은 뭐 아시겠지만 리얼리 브락이죠. 네, 네. 리얼리 브락으로 어. 베이스. 쌓고요. 붙인 거 없고 네. 층층이 쌓아놨어요. 네. 그냥, 그냥 쌓아놨고 뭐. 돌 무더기 형식인데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네. 네. 사이사이 뭐 물고기들이 잘 지나다니고 있고. 네. 저희 수조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아 수조 궁금하시겠죠? 네. 아, 이 수조 같은 경우는 리턴에서 양쪽에서 두 개가 나오고요. 네. 리턴 네. 저희 제작 수조입니다. 네. 리턴에서 나오고 여기에 볼텍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이쪽에 하나, 이쪽에 네. 하나 볼텍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저 뒤쪽에 또 이제 수류 모터가 하나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다 깨지게 돼있어요이 아... 이 산호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네. 수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음...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생물들 한번 볼까요? 딱 나와있네요 파우더 브라운탱 네. 얘도 지금 1년 가까이 살았고요 아, 라벤더탱도 1년 가까이 살았고 네. 네. 브라운탱 네. 스코파스탱이라고 하죠 네. 브라운탱도 있고요 마은큰 친구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만다린, 네, 만다린, 만다린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잘볼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전망만 생물을 싶어요. 좀 추가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산호들도 좀 추가할 거고 예. 산호는 가급적이면 다 레더 종류나 연산으로만갈 예. 거예요. 예. LPS 넣었다가 난리 날것 같아서 네. 오래 못. 먹이 한번 줘볼까요? 아 먹이 네, 주세요. 그좀다 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먹이 방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진짜 좋습니다. 네. 먹이 방.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어 크롬스도 세 마리 있네. 예. 어 <웃음> 많이 컸어요. 크롬스도 네. 어, 일단 5개월 동안 예. 물 보충만. 예. 5개월 동안 수돗물로 물 보충만 해줘. 예. 야, 진짜. 응. 자 오랜만에 해수원으로 어,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어, 항상성 유지만 잘 해준다면 이렇게 무한수도한 네. 5개월 정도는 가능하다. 네, 일단은 바로 환수해 네. 주실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 <웃음> 어떻게 해야 되는 요 이거는 계속 무한수로 가고 있어요. 아, 진짜 물 보충만 해주는 어, 거. 거. 보충만 해주고, 수돗물 보충해주고, 예. 저 이렇게만 해보고요 예. 선수 궁금하시는데, 선구조에도 양말 필터 안갈거든요안갈거든요그 예. 양말 필터 안에 손만 넣어요. 음. 그 손만 뭐 한, 한 달에 한 번, 어. 뭐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데. 예. 정말 극도로 예민하고 깔끔하게 운영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면, 네. 볼만하잖아요. 예, 진짜 볼만해요. 네. 네. 집에서도 이 정도 쓸만한데, 네. 딱 이렇게 유, 유지하시면, 양말 필터도 하실얼마 뭐 스트레스에 막 3, 4일에 하나씩 갈아야 된다 네, 맞긴 맞는데, 네. 양말 필터 안에 그냥 그 성뭉치 벌크형으로 된 성공치 있다. 가가지고있요 일단은 연산업 위주에서는 운영이 된다. 라는 네. 걸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해수원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항상성 유지. 응. 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항상성에서 산도, 네. 네. 온도, 염도, 경정만 유지해주시면, 네. 저희 같은 초보들도 이렇게 네. 어항 운영하듯이, 여러분들도 큰 무리 없이 해수항 네. 운영하실 수 있고, 네.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고, 네. 쉽게 입문하시고, 네. 오래 유지하시고, 될것 같습니다. 뭐 해수 홍보 대사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험 수조라고 했지만, 일부러 저희가 뭐 시험하려고 막 환수를 안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맞죠? 네. 네. 예. 예, 서로 환수를 해준 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하니까 디케이가 아, 환수했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레더 같은 것들도 팁이 뭐 엄청 나오고 뭐 예. 어, 이러길래 예. 아 했겠구나. 예. 그러니까 서로 저희가 겹치지 맞아요. 않는 시간이 있어요. 스튜디오에. 예. 예. 그래서 서로했겠구 했는데 네.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야, 환수 잘해준다? 어, 어렇게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연결 네. 잘맞히네 야, 뭐, 환수 잘해준다, 이런데? 나 환수해준 적이 없는데? 어. 근데, 디케이도 물어보니까? 그게 3개월 차야, 죠 네, 3개월 차 <웃음> 그래서, 아, 이거 한 번, 계속 한 번, 이렇게 무한수로 해보자. 그냥 증발된 것만 채워줘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5개월까지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곧1 2월 넘어가면 6개월 차예요. 그렇죠. 진짜. 앞에 버튼 산호 있고 스타 플립 있고 다 있거든요 일단 연산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무한수로네이거만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온도 항상성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막 계속 생물 사고 죽이고 생물 사고 죽이고 하면서 그, 거기 투자하지 마시고 네. 조금 초기 비용이 비싸도 그 냉각기 냉각기를 뭐 좀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도 맞추기 진짜 쉬워집니다 그 사실 냉각기 초기 비용이랑 여러분들이 산호 사고 죽이고 하는 네. 비용이 거의 어이, 비슷할 뭐, 거예요. 비슷할 저희도 그렇게 그렇지만 음, 네. <웃음> 온도를 맞추실 때는 가급적이면 냉각기를 냉각기. 처음부터 좀 써주시는 게중요 네, 음. 상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어, 해업편에서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네. 새로운 애더들이나 어, 새로운 개치, 생물들 위로오면 네. 다시 한번 음. 해수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돌리네요. <웃음> <거시네요.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한수 해소와 5개월 네. 자의 애니멀로 TV 테드. 반갑습니다. 안녕. 애니멀로 TV.